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이 오늘 강의가 아마 전그 강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이 사업을 비전을 보고 하면은 이게 사실 깜깜 바다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주로 어, 현업에서 이렇게 나가서 필드에서 돌다 보면은 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단계 라고 일단 거의 그냥 거의 99%가 다단계 라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아예 뭐, 아무리 제품 좋은 건 알아도 안 쓴다는 얘기 제일 많이 들고요. 또, 그렇고 또 얘기하면,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또안다 그래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그, 그야말로 봉창 두드기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정작 전달하러 간 우리 같은 정보 전달하는 사업을 하는 우리 같은 네트워커들은 우리,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깜깜 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알면은 깜깜한 바다가 하얀 바다가 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959년도 아, 아메이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 도입을 해서 했을 때 아, 바로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의 유통 방식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 단계를 갖다가 다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그냥 상식으로 통해져 있었는데 아, 그러면 유통 비용하고 그, 그 광고 비용 여기 폐에서나오는 대로 어, 광고비용 유통 채널 비용을 갖다가 약 30% 그때 당시는 30% 그러니까 지금 약 30% 30%에서 60%인데 요즘은 그게 많이 단순화돼서 그래도 한 30%에서 40%까지는 들어갑니다 이 전재현이나 어, 이 현빈 같은 그런 광고 모델을 쓰고 이렇게 하려니까 돈이 그 정도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이런 비용을 갖다가 일체를 없앤다는 게 소위에서 수익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른 건다 몰라도 이거 두 개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이거 좋아. 뭐 애터미 제품 좋아. 애터미 하면 뭐 돈을 뭐한 달에 뭐뭐 뭐 얼마를 불어뭐 어까지 불어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무계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서로 싸움만 나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전달하러 가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에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의 99%가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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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가 만들어서 이런 광고 모델을 쓰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이마트라든가 이렇게 쿠팡이라든가 이 그래도 거기도 다 광고가 필요하고 유통 채널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은첫 번째 총판이나 도매나 소매 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없이 보험증서 갖다 주듯이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갖다 준다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완전히 자기네 그 밥주로 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엄청난 심한 그건 또 있는데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을 건드린 것은 이런 전지현하고 현빈이니 이런 유명한 광고모델 또그 외에도 많은 광고모델 뒤에는 스폰서가 있죠. 그거를 그들어갔다가 10억을 주고 광고모델을 쓰고 하는 그거. 그거의 수익자들은 사실은 언론입니다. 언론은 라디오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TV라든가 이런 거는 100% 수익이 하나투 광고모델에서만 나옵니다. 광고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100% 광고에 의존해서 수익을 하는 소위에서 에, 광고로만 먹고 사는 내가 언론인데 언론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총판 도움에 소음에 건드린 거는 이게 업자들이니까 그냥 그냥 위아무야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항이 굉장히 심했는데 언론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게 만약에 보편화 된다 그러면은 언론은 쓸 자리가 없, 없는 거가 되겠죠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부터 이렇게 광고 모델을 써가지고 그래갖고 스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철밥통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론이 처음부터 곱지 않은 시선 정도가 아니고 얘는 아주 의도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50, 64년 전서부터도 언론이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깜깜 바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또 우리 또 이게 네트워크의 과정이, 어, 거기에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갖다 조금 좀안 좋게 또 이렇게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이런 비슷한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주 언론에 너무나도 좋은 밥이 된 거죠 그래서 어 그때서부터 언론이 아주 그냥 그 앞장서 가지고 이 다, 다단계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때서부터 아주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같이 약자가 그 언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다어 그야말로 씹히는 게 언론인데 그러니까는 처음서부터 깜깜 바다로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수익의 원천 부분하고 여기서 또 전개되는 두 가지, 요두 가지가 가장 기본인데, 배가의 원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한테 이렇게 나가고 세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씹어대지? 그런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보면은 그사둔이뭐땅 사면 배 아프다 고그 그 상대적인 박탈 심리 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저 사람이 자꾸만 저렇게 두명두명씩 이렇게 해갖고 배가의 원리 이렇게 나가는게 우리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가장 좋은 아주 그냥 파이프라인도 그렇게 확실한 파이프라인은 없는 그건데 바깥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막 새끼치는 것 같고 쟤는 굉장히 잘될것 같고 나는 상대적으로 좀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뜩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씹어대는 거에 같이 가위층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완전히 깜깜 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50년 동안 그 그냥 그 그게 관행처럼 이렇게 되어왔는데 그로부터 59년도에 아메이가 만들어지고 딱 50년 된 2009년도에 애터미가 그때는 아토미로 나와갖고 2011년도서부터 네트워크로 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터미가 나왔는데 그동안 가뜩이나 이러한 그 대내적인 그런 깜깜 바다를 만드는 그런 작용에다가 어, 가격 자체도 규모의 경제 문제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적정량을 만들어서 시장에 먹히는 그 숫자를 갖다가 대량 생산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아미래도 그 자기네들이 만든 거를 갖다가 그때는 글로벌 유통시대도 아니고 자국 내에서 이렇게 파는데도 이런 편견 속에서 그문건을 파는데 왕창 생산을 해가지고 쫙쫙쫙쫙 그 전개를 시키기가 쉽지 않아어요 그러니까 소량을 소량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유통 비용을 갖다가 60% 그당시 비용을 하면 유통 비용과 광고 비용 60%를 다 줄여가면서 했다 그러면 가격이 싸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 중간 비용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입소문 내는 사람한테. 35% 내에서 이렇게 주고, 그때는 35%가 아니고, 지금도 미국은 35%가 아니지만은, 그 안에 그렇게 주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시장 가격보다도 비쌌단 말이죠. 두 배, 세 배가 비쌌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건 왜냐면은,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이 그 들어는 만나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거 다단계 아니 그래서 안 자는 사람도 많고, 그런 편견에 완전히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량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의 리그로 이렇게 팔다 보니까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상식의 벽을 갖다가 완벽하게 깬게 지금으로부터 딱 12년 전에 애터미가 그 상식의 벽을 깼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품질 상대가격이 상식입니다. 여기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어 품질이 엄청나게 좋으면 가격이 비싸야지 가격이 쌀 수가 있습니까 싼게 비지 떡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말에도 그게 상식으로 통하죠 근데 애터미는 절대 품질 그러니까 품질이 엄청 좋은데 가격도 시장 가격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낮거나 그러니까 비상식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것보다는 상식이 아닌 비상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를않는거예요 가뜩이나 이런 깜깜바다 속에서 펭귄 속에서 갇혀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니까 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의 애터미가 갈목할만한 성장 초고속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초고속 성장 그게 되다 보니까 는그 상식의 벽이 점점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장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은 이렇게 초고속 성장 앞으로 랭킹 5위 지금 현재 랭킹 5위 부동의 그냥 랭킹 5위까지 됐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 상식의 벽이 깨지는 순간 이거 그냥 이 끝을 모르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가서 어 그, 그런 게 아주 자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참 어, 저희 박광희 회장님이 대단한 거는 뭐냐면은 그 처음부터 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99년도에 아메이를 처음 접할 때도 야 이거는 어왜 그렇게 유통 비용하고 광고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이렇게 비싸지? 아 미국에서 건너온 제품이니까 그렇다고 억지추향격으로는이해는 했지만 은 초간부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한교장님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들어가서 일품일사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애터미는 유통만 담당해요. 그래서 일품일사인데 그 일품이라, 일품일사의 한 회사가 세계인이 다 알아주는 콜마 회사입니다. 콜마, B&H 같은 그뿐만 아니라 식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건데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조금 이렇게 팔고 있는데 요즘은 어느 제조회사라도 식품회사든 뭐든 전 세계적으로 유통해서 먹히지 를 않으면 그 공장문을 닫아야 돼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지만은 옛날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 글로벌 유통으로 나가는 회사들만 사, 살기 때문에 여기서 일품 일사는 한, 한 제품을 만드는 거에 아주 다인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그것도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진 거거든요. 요 유통병 기본에 충실한 수익의 원천, 이 부분을 갖다 철저하게 지켰고, 그 다음에 이 생산 체계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왕창 최고로 높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는 거기다 투명 경영에 모해 그래갖고 했다는 거. 그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 항상 얘기했던 대로 좋은 제품을 갖다가 싸게 만들면은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12년 동안에 이렇게 발목 간 성장을 그 지금 임페리얼되신 분들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된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뭐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꾸준하게 배가의 원리대로 회사를 믿고 그냥, 그냥 계속 그렇게 전달을 했더니 지금의 그런, 그냥, 그야말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소비는 소비로,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비가 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거가 이 사업소득자들, 그러니까 전체 우리 회원 중에 사업소득자들은 8%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한 달에 6만원, 아, 1, 15일에 6만원이라도 받고, 한 달에 6만원이도 6만원 이상을 한 번, 한번 맞아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 후원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들을 총합해서 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소비 자체만으로도 이익이 되고, 그냥 쓰는 그냥 애용자들이고 사용자일 뿐입니다. 이들이 있어서 이들이 반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이제 이쪽으로 92%의 단순 소비자들이 사업소득자들 8%로 계속 이동이 되고 있죠. 4%였다가 계속 올라와서 지금 8%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이 비중이 달라진, 그게 저의 비중입니다 자, 애터미 회사는, 애터미라는 회사는 다른 걸한게 아니에요. 예, 뭐, 회장님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어마어마하게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수익의 원천 부분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시장에 반응을 시켰고, 이배가의 원리대로 우는 이건 사업자의 목이기 때문에 바이너리로 구축을 해 놨고 회장님께서 그 많은 판매 방식 중에서도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A4 용지 하나 이렇게 붙여 놓고 진짜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하나 중국 카니발 하나 그냥 가난 말기에 그러신 분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무전포였던 분이 었기 때문에 근데, 오랜 그 경력 끝에, 그, 그런, 그, 금전적인 이유 말고도, 항상 갖고 있었던 이게 기본에만 충실하면 은 된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네트워크 방식을 택한 것 뿐입니다. 그 바닥 기자에는, 그런 아주 시도 잘 맞췄고, 그때 그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는 2009년도, 10년도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좌변에는 아주 탄탄한, 한류 메, 마데인 코리아의 그 글로벌 위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옛날에 뭐 한, 한국 제품을 알아놔 줬습니까? 메이드 인 재팬, 마데인 저머니 뭐 이런 것들이 알아줬고 USA 뭐 이렇게 알아줬는데 이제는 프리미엄을 받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열풍으로 또그 제품도 잘 만들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거를 만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OECD 탑1 0에 들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근데 거기에 또그 이변에는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 전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봐서 안 다녀본 나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it 지수는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나이 50 60 먹은 아줌마 사업자들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 않을 정도로 이 스마트폰을 뜯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IT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업 소득자로 나오는 확률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 소비자가 사업 소득자로서 이렇게 전환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년 상식의 벽을 갖다가 깨고 이렇게 초고성장을 하는 애터미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비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부분. 수익의 원천 부분을 갖다가 누구든 뭐 너무나도 쉬운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누구나도 얘기하면 끄떡끄떡 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유통채널 비용과 광고비용을 갖다가 아끼고가 아니고 하나도 지급을 안하고 이 비용을 갖다가 입성은행 우리한테 준다는 요 수익의 원천 부분만 정확하게 에, 그 귀를 닫고 있는 분들 그거 다단게 아니야. 그리고 다안 되니까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만 설명해도 그렇다는 얘기야? 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다음에 이런 또 기회까지, 배가의 원리대로. 이게 들어간 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원리, 그 다음에 배가의 원리, 레버리지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부터 얘기한다면 새끼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평균이 심한데. 그러니까 이, 요, 오늘 요,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요요 요 정도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수많은 고찰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이거를 갖다가 요 부분을 얼만큼 제대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고 사업에 초대에 응하게 되고 사업을 그냥 또 뚜껑 날라와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 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나도 이 얘기를 강하고 넘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99.9%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에 충실했을 뿐인데 지금 초고속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이 기본에 여러분들도 back to the basic 이 기본에 입각해서 얼만큼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들한 그, 여러분들의 그거를 상대왕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걸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사업자가 되셔야 그래야 아, 훌륭한 사업자가 되고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연금소득사업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오늘 요거는 가장 중요한 강의 때문에 아요 정도로 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이걸 더 자세히 풀어서 데이터까지도 동원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거를 갖다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용을 하면 아마 경의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믿어의심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